밤에 막 11시 반에 막 한강 가거나막 이런 거 절대 가면 안 돼. 나도 모르는 행동이 나오는 거고. 응, 누가 나를 자꾸 빨아들여 이렇게. 나는 이렇게 허구적거리는데웬 여자가 피를 뚜뚜뚜뚜 흘리면서 내 앞에 누가 앉아있는 그 사진이 찍혀있어. 응, 주사이 없는 응. 거. 나 그냥 죽고 싶어요. 나 할머니 앞에서 여기서 목매달아서 죽을 거야. 우리도 무서워서 기도할 때는 짧게 해. 안녕하세요. 연하신당 연예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궁입니다. 여름하면 무서운 시즌이 됐잖아요. 여름하면 무서운 공포. 그래서 무서운 귀신 탑3. 주제는 음. 이래 귀신 탑3. 당연히 이리는 음. 물귀신. 정말 무서워. 음. <웃음> 너무 무서워.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 끌어당긴다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자꾸 안나준다고 절대 안나준대 어. 같이 가자요. 음. 영의 문이 잘 열려있는 일반 사람들 아. 한강 가거나 막 이런 거 절대 응 절대 응 밤에 막 11시 반에 막 가고 막 절대 응 절대, 응. 절대 가면 안돼 돼? 그러니까 내 감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유 저물좀 보면 괜찮을까 하고 앉았어 응 다음날 없어 그 사람의 감정 때문이에요 아니면 타고난 그 기무? 어, 뭐, 그두 어, 어, 어, 가지 다야. 둘 다. 음그 아, 어. 감정코드가 맞으니까 그 귀신이 건드는 거고 응. 그래서 나도 모르는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바닷가에 빠지게 되는 거고 응. 그러면 못 나오는 거야. 응. 계속 누른대. 못 나오게. 응.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 나는 자꾸 누가 물을 자꾸 넣는 거 같았어, 나를. 응, 누가 나를 자꾸 빨아들여, 이렇게. 나는 이렇게 허구적거리는데. 어디가 제일 무섭다고 그랬지? 계곡! 거. 어 맞아 계곡도 조심해야 되고 그냥 고인물은 다 그냥 응. 바다든 계곡이든 한강이든 어디든 다 그냥 귀신 응. 제일 무섭대 응나는 귀신을 잘 접하는 몸을 가진 분 응.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우울한 감정을 갖고 계신 응. 분 응. 이런 분이 아니면은 뭐 상관이 없는 건가? 우울한 감정이 있다라는 거는 어떠한 걸 결정했었을 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응.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쓱 하고 들어와서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죽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술을 먹고 가는 거 절대 위험하지. 그리고 밤늦게. 밤늦게. 요 11시 반 넘어서. 응. 그때는 이제 지하의 문이 열린다 해서 귀신들이 한참 활동하고 있는 시간이잖아. 응. 우리도 무서워서, 응. 우리도 기도할 때, 받아보고 기도할 때는 짧게 해. 응. 바다 물가가 있는 곳에는 수비가 많다 그래. 그러니까 수비라는 거는 귀신인데 신인 척하는 귀신을 수비라 아, 하는 거야. 어, 내가 봤어. 그때 우리 나도 봤어. 지도 갔을 때 음. 이렇게 딱 뒤돌아 봤는데 하얀 색깔 옷 입은 사람이 내등 뒤에 쩡국에서 막,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저 할머니는 뭐지 하고 앞에 봤다 다시 봤는데 없어. 근데 신은 뒤에서 온다고 안 하고 앞에서 아, 온다고 아. 하거든요. 그 뒤에 있던 그 귀신도 신인 척하는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래, 수비가 많다니. 근데 어. 나을랑리 갔었을 땐가? 응응. 응, 응. 그때 나는 내앞에 누가 앉아있는 그 사진이 찍혀있어. 나도 그 사진이 있거든. 근데 인기척하는 소리를 들었어, 내가.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다가온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이신이 괜찮겠지? 난 그랬어. 이신 괜찮겠지? 이러고 있는데 멀리서 연희가 어디 갔지? 이러고 찍었대요. 백호 이모께서. 근데 그때 보니까 와, 두 사람이 있는 거야. 응. 나하고 어떤 사람. 내 앞에 앉아있었어. 음. 그는 러니까이거 신이라는 얘기일수가있단 말이야. 이 시에 있는 귀신은 신령님급으로 힘이 그치. 센 귀신이라 고그랬 음. 어, 더위험만 귀신. 두 번째로는 뭐 뭐가 있을까요? a t is it? Tassaran. Tassaran. Tassaran. Tassaran. t 자살하신 분이 있어. 근데 기분이 막 다운되거나 우울할 때 되면 은 내가 할머니 앞에 앉아서 딱 그래. 나 그냥 죽고 싶어요. 나 할머니 앞에서 여기서 목 매달아서 죽을 거야.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돼. 그 사람이랑 똑같이, 똑같이. 죽게끔 만들어. 조상이어도, 조상이어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무당이어도. 만들어. 응. 무당이어도 그 감정을 똑같이 탄다는 라 거야. 응. 우리가 이건 저희 시어머니의 피셜인데 누가 자꾸 옆에서 우는데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웬 여자가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야. 여기 피 눈물을 내고 여기 철쩍 철 거렸더니 알고 봤더니 자살을 한 거야. 배를 칼로 쑤셔서. 본인이 어, 아니 그냥 사고사로 돌아가셨다고 했대요.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조상이 보여준 거야. 일반인들은 그러면 이 자살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사주를 본데 어, 얘가 조금 우울하네. 근데 얘가 자살 시도를 해? 라고 음. 물어봐. 근데 언니네 집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얘가 그렇게 자꾸 따라하는 게 있다고 라 얘기를 하면 그분을 보내주시던가 응. 뭔가 아, 해결책을 응. 해주지. 근데 그래도 사람이 바뀌려고 생각을 안 하면 저는... 그냥 휘둘릴 수밖에 응. 없어.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 줄초상이란 말이 많잖아요. 응, 근데 응. 똑같은 걸로 줄초상이에요. 가만히 응. 보면은. 뭐 마지막 뭐가 또 있을까요? 음. 나는 제일 죽기 싫은 게 불타서 죽는 거난 제일 하고 싶잖아. 저희 외할머니 집에 불이 났었어요. 네. 어릴 때. 근데 또 나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불이 나요. 그건 뭐지? 지방염 뭐 이런 거? 응응 음, 응. 음, 음. 맞아요? 거기서 음. 장난질을 하는 거야. 계속 음. 계속. 그냥 토탈 얘기하면 그냥 귀신은 나를 안 알아주니까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맞아. 아 그게 장소만 바뀌는 거야? 방소, 장소만 아, 네. 바뀌는 거지. 결국엔 알아달라는 얘기야. 응. 음. 그래서 무당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도 신받고.